아니, 아직도 안 도착했네. 내일 휴일인데? 어쩔 수 없다. 오늘은 삼성으로 가자. 안녕하세요.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, PK입니다. 네 아이폰 SE가 직구를 해놨는데 안와요 근데 내일이 또 하필이면 빨간날이야 근데 내일도 못 받아 그래서 이거를 뭐 이미 사람들 다 올리고 있는 마당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어서 제가 애플이 없으면은 다른 걸로 해야죠 삼성의 중급기 A51을 가져왔습니다 크, 저도 이걸 방금 받아봤는데 일단 첫인상은 임프레시베어 약 시간 SE 산 거를 후에자 후회... 우선 이 A51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S20, S10 이런 삼성의 플래그십 단말기에 아랫단계인 A 시리즈의 모델 중 가장 최신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은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출시일은 아마 5월 7일 예정에 돼 있어요 출시 가격대는 아이폰 SE와 비슷하게 5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SE의 삼성 대학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A51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는 출시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새로 출시를 하게 되는 건데 우선. 아.. 이딱 첫인상부터 딱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옆집에서는 LCD로 재활용하고 그리고 FHD를 지원해요 또 옆집에서는 FHD 지원 안하죠?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되니까 비교 컨텐츠는 제가 나중에 이 사용기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용기와 함께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편을 기대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A51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펙이나 이런걸 보기 전에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베젤이 굉장히 얇아요 베젤을 싹 거의 없앴다시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는 볼륨과 전원 버튼이 딱 있고요 자 뒤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요 삼성 로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특이한 디자인으로 돼있어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빛에 따라서 색깔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럼 여기 보시면은 경계가 4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조금 특이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래가 패턴이 있고 어, 조금 그래요. 제, 소, 전 솔직히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,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점은 잘 모르겠어. 그냥 흰색으로 해주지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색상은 프리즘 큐브 화이트 색상이고요 블랙과 핑크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죠 카메라인데요 정말 미세 크게 티가 안나는 진짜 한 1mm 정도 카프티가 되어있는 디자인이고요 자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4개가 있고 후레쉬가 하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심도 카메라 그리고 여기는 광각 카메라 초광각카메라 요거는 좀 신기해 난 이,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핸드폰을 처음 봤어요 매크로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는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요 싱글 채널 스피커예요 스테레오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C타입 충전단자와 이어폰 단자를 또 추가를 해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이제 윗부분에 스피커가 하나가 있는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ONLY 통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싱글 채널 스피커로만 음악을 듣거나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시청할 때 굉장히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딱 카메라 부분만 까맣게 다했어요 이게 솔직히 여기만 이렇게 싹 넘어온 베젤들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펀치홀 되 있는 게난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윗부분을 보게 되면은 심 꽂는 데가 있는데 이심 꽂는 데 같은 경우는 싱글심과 마이크로 SD로 용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디테일한 스펙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? 자 모델명 갤럭시 A51 엑시노스 980을 탑재했고요 무게는 187g에 4,500mAh의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램 6GB 저장용량 128GB를 지원하고요 9V 1.67A의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디스플레이는 6.5인치 OLED고요 20대 9 비열로 FHD 화질을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최대 4,800만 화소고요 전면 카메라는 최대 3,200만 화소를 지원하고요 야간 촬영은 양쪽 다 지원해요 단 매크로 접사모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500만 화소의 야간 촬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스펙과 디자인 디자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거죠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는 4개 퍼드카메라로되 있어요 초광각카메라와 광각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다아시는걸거예요 그냥 일반 카메라와 그거를 조금 더 넓게 한 화면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해주는게 초광각카메라고요 심도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모드라고 하죠. 뭐 사물이나 인물과 배경의 이제 경계를 딱 명확하게 해줘가지고 뒤에를 블러 처리를 해서 인물이나 사물에 조금 더 포커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신도 카메라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제 보통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면은 중기능이 들어간 카메라 렌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더 가까운 데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매크로 카메라를 했어요. 이제 접사라고 해가지고 일반 카메라로 정말 물체를 가까이 갖다 두고서 촬영을 하게 되면 초점을 못 맞춰요. 저희도 물건을 뭔가 이렇게 막 가까이 갖다 대면 은이 손가락에 너무 가까워가지고 눈조차도 초점을 못 맞추는 그런 현상이 카메라에게도 벌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매크로 렌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접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가까이에 갖다 대도 포커스를 맞춰줍니다. 이건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화면으로 확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딱될것 같아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은 어느 순간 초점 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 거리에 범위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초점을 카메라가 못 맞추기 시작해요 근데 반면 이제 접사 매크로 카메라로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은 와 거의 그냥 뭐 갖다 대, 들이 될 정도까지 갖다 댔는데 포커스를 잘 맞추죠? 자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이서 진짜 디테이샷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제품이나 혹은 곤충 촬영? 정말 작은 물체들을 촬영하는 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기 설정에서는 카메라 어플을 켜주셨을 때 접사 모드가 바로 안 보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어플을 켜주시고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접사 모드가 실행이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평소에도 여러 번 쓰고 싶다 하면은 이 접사를 꾹 누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딱 들고 와주시면은 짠! 옆으로 스와이프 하는 걸로 접사 모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거에도 적용이 되겠죠? 야간 모드도 있네요. 야간 모드도 저는 자주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. 이제 야간 모드 같은 경우는 아이폰 SE는 지원을 하지 않죠. 야간모드 같은 경우는 밤에 빛이 굉장히 적은 곳에서 촬영을 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앞뒤 전부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으로 촬영을 할 때도 야간모드를 켜고 촬영한 것과 끄고 촬영한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? 뭐 카메라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봐 볼게요 일단 아무래도 OLED를 탑재했다 보니까 색표현력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FHD까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베젤까지 없으니까 뭔가 영상 시청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핸드폰이에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블락 기능이나 다크모드 그리고 뮤직쉐어랑 퀵쉐어 같은 이 플래그십 모델에 있는 기능들도 지원을 합니다 솔직히 어, 이 중급기 중에서 제가 보기에 아이폰 SE보다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SE가 와서 같이 쓰다보면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스펙만 갖고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고사양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돌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사실 프로세서가 SE가 정말 높은 것 빼고는 어, a 5 0 1이 훨씬 낫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문인식까지 지원합니다 삼성페이나 이런거 할때 굉장히 편하겠죠? 반응속도도 나쁘지 않아요 즉각적이고 바로바로 바로 락이 딱딱 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탭도 지원하네요 와, 뭐 흠잡을게 없으면 또 그것도 거짓말이죠 얘 가장 큰 단점은 방수방진이 안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웬만한 핸드폰들은 다 방수방진기는 기본으로 내재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음료수나 이런 엎었을 때 옛날에는 으아막 이런 막오씨막 이러는데 요즘엔 그럴 일 없잖아요 에이 하고서 그냥 뭐 물로 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얘는 그러면 안된다는거 그리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불편하다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어...무선 충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케이블 꼽는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SE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...이건 완전히 그냥 대놓고 비교하기가 힘든 그런... 음, 스펙들을 갖춰놨어 뭐 받아보면은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두개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게 될텐데 우선은 오늘 A51 이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는 솔직히 플래그십 모델까지 스펙이 필요하지 않거나 핸드폰을 구매하는 비용이 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. 컨텐츠 시청에도 정말 좋고 심지어 아또 빼먹을 뻔했어! 5G를 지원합니다. 와... SE 없어요 5G 5G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단가로 이 최고 속도를 누릴 수 있는 단말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첫인상으로 딱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나 디자인이나 뭐 사실 아, 디자인 빼자 디스플레이나 뭐 카메라나 이런 거에서 전혀 꿀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의 가성비 값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딱 필요한 기능들만 갖다 넣어놨어 방수방진만 넣어주지 자 다음주에 출시되는 A51 중급기 스마트폰의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이 조금 더 자세한 후기 어,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감 이런거는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건데 우선 이 핸드폰 제가 하고 있는게 있죠? KT 토커로서 이 핸드폰을 대여 받아서 제작한 영상이다 보니까 깔 짧게 여러분들의 시간 광고로 활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뛰어넘 KT를 이용해가지고 이 A51을 구매를 하신다 정말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금제부터 뭐 결합할인 이런거 굉장히 많은데 제껴 두고요 제가 아래 설명 링크에다 조금 더 상세한 정보는 얻을 수 있게끔 남겨놓을거예요 그것보다도 일단 카드 제휴 혜택같은걸로 해서 현대카드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월 2만원씩 해가지고 총 48만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KT샵 단독 혜택으로 여기 오지 서비스와 알뜰 혜택 두 가지를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시간을 광고로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조금 더 궁금하다 어, 나 이거 A51 가입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 혹은 댓글을 통해서 이제 사이트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그걸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자 그러면 오늘은 A51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오늘은 아이폰 SE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? 제발 5월 1일에는 배송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, 더 좋은 기계,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이폰 SE가 되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럼 안녕